안녕하세요. 벨랑 카페입니다. 아, 오늘은 침룡풀, 농풀 종류 식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 여기 보시면 저희 광장, 이 광장고, 이그 광장 앞에가 이 개울이 있습니다. 어, 이개울에 개울가 언덕에서 저희 광장쪽으로 이렇게 침룡풀들이 아주 무섭게 올라와요. 어, 저걸 낫으로 제거하고 나면 어, 또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거를 오늘은, 어, 아주 극약 처방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측렁쿨 아예 힐을 말릴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측렁쿨이 아예 옆으로 다 말려버리려고요. 그래서, 어, 그 측렁쿨 제거하는 과정을, 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이제 네. 개울가에서, 개울가 언덕에서 올라오는 침렁풀을 나수로 잘라서 나수로 잘라서 전부 걷어냈는데, 이침렁풀은이 이, 진행하면서 이 줄기가 진행하면서 계속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어, 한쪽 끊어서 저쪽으로 제거했다고 해도 또그 중간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어, 계속 번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침렁풀을다 어그 뿌리까지 다 죽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거는어이 농약을 사용할 겁니다. 이 근산, 농약을 원액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근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액으로 이 침령풀 어, 제거할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설명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간단하죠. 네,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것뿐이에요. 어. 요 침목을 원액이죠. 자, 요거 침목을 어 얘는 지금 어 이쪽은 아스팔트니까 이쪽으로 뿌리를 못못 내렸어요. 뿌린 못 내렸죠. 근데 대부분이 어저 원뿌리가 있으면 또 진행하면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양쪽을 어, 양쪽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이쪽 뿌리도 죽이고, 이쪽 뿌리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중간을 끊습니다. 이렇게. 끊어요. 끊어서, 이쪽 줄기도, 이쪽 줄기를, 어, 이 농약 원액에다가, 어, 한, 어, 3, 4초 정도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놔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 줄기, 끊은 것도, 이거 양쪽으로 죽여야 되니까, 이쪽 줄기도 원액에다가, 어, 3, 4초 정도 이렇게, 담궜다가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칙농쿨이 어, 지금 한참 물이 막 왕성하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칙농쿨 농쿨 내에서 얘가 이제 농약이 타고 가면서 죽어갈 겁니다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까지 이제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뿌리에 가까운 곳을 끊어서 하는게 좋겠죠 이건 항상 이 칙농쿨은 양쪽으로 진행하면서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끄는 양쪽을 이렇게 담거주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담거주고 이렇게. 아, 농약도 얼마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담궜다 끊으니까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 요게 이제, 3,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죽어가는 게, 이제, 눈으 보일 거예요. 아, 여기도 자꾸 다, 그렇게 해서, 끊어서 어, 뿌리까지, 뿌리까지 완전히 박멸을 할 생각입니다. 측면 풀려. 이 이쪽은 뭐, 아스파트에 뿌리가 안 내렸으니까, 굳이 뭐, 이쪽은 묻힐 필요 없죠? 이쪽만 묻히면 되겠습니다. 아주 침목과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분들이 아, 아주 농약 농약으로 이제 침목과 아주 씨를 많이 뿌린 거예요. 여기도 보면 며칠 어, 얼마 전에 나스르다가 제가 침농풀을다 끊어냈는데 어이 중간에 이게 와서 뿌리를 내린 여기서. 어, 뿌리가 또벗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예 취명이 뿌리채 아예 다 박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담궜다 끊어주면 됩니다 뿌리에 가까울수록 이거는 효과가 더 빠르겠죠 뿌리까지 박멸해야 되니까요 어, 이칙렁콜들은 어, 농약을 줘도 안 죽어요 이거는 농약 줘도 그 부위 입, 입만 어, 빨갛게 죽었다가는 원뿌리가 죽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낫으로 어, 잘려내도 계속 다시 싹이 나오고요 또 농약을 줘도 죽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줄기에다가 줄기를 끊어서 어, 농약을 어, 묻혀서 어, 아예 근본적으로 뿌리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어, 오늘 일단 어, 여기 전부 작업하기엔 날이 너무 덥고 그래서 오늘 어, 일부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계속 이어서 작업할 텐데요. 어, 오늘 작업한 거가 이제 어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은 어, 농약을 줄기를 끊어서 농약을 묻혀놨기 때문에 어, 이제 어그그 그 줄기는 이제 다 죽을 거예요 뿌리까지 이제 완전히 어, 죽을 거라고 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그 확인 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